Oh, a dream, the most fabulous dream I could imagine Came to me one night in a hazy fashion When you held me close and I just melted in your arms Until the morning came to wake me once again And I can't help but resent myself for letting Sandman tempt my...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지고 요 크리스마스 캘린더들도 다 치워주고 옆에 있는 트리, 트리도 치워줄 거예요. 일단 요 선반 위에 캘린더부터 치워줄게요. 침대 옆에 이 선반이 있었는데, 이 선반을 좀 자리를 옮겨줄 거예요. 이 전신 거울이 있던 자리로 옮겨줄 거예요. 맞은편. Heart, heart, heart. You 가장 먼저 겨울에 꼭 필요한 이거 가습기 올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선반들 좀 꾸며줄게요 이 천으로 바꿔줄거예요 베이지색 천 그리고 악세사리들이 여기 침대 안쪽에 있었는데 나갈 때 찾아서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방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악세사리들을 저문 입구 쪽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목소리>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는 침대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이나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Don't you wish romance could be so simple? Don't you wish that it would be so easy just to say? 이렇게 침대 앞부분을 침대에 앉아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꾸며줬어요 전신 거울도 악세사리 바로 옆에다가 놔줬어요 악세사리를 하고 바로 거울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방 꾸미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치킨 시켰어요 금네치킨이랑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 주신 샐러드. <목소리도> 오늘도 s world that 만 보면 그리고 갑자기 방을 꾸미다가 케이스들을 발견해가지고 케이스들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약간 색깔이 있는 케이스들을 좋아해요. 이런 노랑, 파랑 이런 거 이렇게 하얀 거 나이키 이런 종류의 케이스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 뭔가 투명 케이스가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명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샤론6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파는 곳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왜 샤론6 투명 케이스를 선택했냐면 이렇게 위에 모서리 부분이랑 아래 모서리 부분에 둥그렇게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꼭이 모서리 부분이 긁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 투명 케이스를 끼워줬을 때 이렇게 카메라 렌즈까지 보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찍으니까 카메라 렌즈가 가장 소중한데 이렇게 렌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가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손으로 느꼈을 때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느낌? 방 꾸밀 때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막 미루고 하다 보니까 벌써 제 머리색이 바뀔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방은 어느 정도 꾸몄고 제가 침대 청소할 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이리스에서 구매한 침구 청소기예요.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많이 무겁지도 않아요. 많이 무겁지도 않고 제가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는데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구류를 되게 자주 정리해주고 빨아줘야 하는데 솔직히 이불은 무겁고 그래가지고 자주 세탁기 돌리기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침구를 조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침구 청소기를 구매하게 됐는데 정말로 이불을 자주 빨지 않아도 되고 이게 한 98% 정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준다고 해요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콘센트를 꽂아주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중간중간에 초록색에서 불빛이 주황색으로 바뀌시는 거 보셨죠? 이게 신호등 청소기라고도 불리는데 어, 먼지가 별로 없으면 초록색 중간 정도면 주황색 엄청 먼지가 심하면 빨간색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좋더라고요 어디 부분이 먼지가 많은지 알수 있으니까 한번 그럼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열심히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I'm so 이거는 담요인데 여기 의자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담요만 올려주면 의자를 책상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선반처럼.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휴지 케이스. 제가 색칠한 그림! 제가 직접 색칠한 거예요 하나하나 사리똥 이것도 벽에 걸어줄 거예요 짠! 요거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카콜라들 해외여행 갈 때마다 그 나라의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모아놓고 있는데 아직 별로 많이 없지만 앞으로 해외여행도 더 많이 가고 코카콜라도 더 많이 모아놓을 거예요. 내 네, 사랑들 Be my divine